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2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9강도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어, 선화증권에 대한 총그 5개 절의 강의 중에서 마지막 제5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 종류에 대해서는 분류기준에 따라서 한 7가지 정도로 분류기준을 사용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어, 그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증권의 발행시기, 증권의 유통성, 수화인의 표시방법에 대한 어,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봤고요. 어, 이번 시간은 화물의 하자상태 표시 유무와 운송인의 책임구간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의 하자상태 표시 유무에 따라서 선화증권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하자 표시 유무에 따라서는 그린 선화증권과 파울 선화증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크린 선화증권은 화물이 본선에 양호하게 선적되어서 선화증권의 사고 적용 간, 즉, 리마크로 안에 화물이나 포장의 상태에 대한 하자 또는 포장 불량 등의 유보사항이나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불리한 부가단서가 없는 선화증권을 그린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이제 교제에 따라서는 뭐, 무고장 선화증권, 무유보 선화증권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은 화물을 선적할 때 송화인이 서면으로 신고한 화물의 수량, 포장, 하인및 외관 상태를 상단주의를 기울여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검사는 운송인 및 송화인 상방에서 검수인을 선임하여 적부전의 본선 위 또는 선측의 암벽 또는 장교 위에서 화물의 개수, 하인및 외관 상태에 대해서 입회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검수표에 기재하고 상방이 확인을 합니다. 본선적 검수인은 이를 일람표즉 Exception l i s 로 작성하여 1등항의사에게 제출하고 1등항의사는 선적 후일람표의 문헌을 그대로 본선수령증에 기재하고 이를 사라증권에 옮겨 적게 됩니다. 사고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선화증권을 크린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사고문언이 기재된 선화증권을 파울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UCP500 제32조와 인코트음지에서는 크린선화증권은 물건 또는 포장에 하자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주는 부가문언 또는 단서가 없는 운송증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류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운송물이나 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용장 조건에서 요구하는 선화증권은 클린 선화증권이면서 선적선화증권이고 해상선화증권 즉 클린 선적 해상선화증권일 것을 요구합니다 를 그래서 클린 온보드 오션 뷰러블 레이딩이어야 은행에 제시해서 취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취결이란 것은 어, 신용장 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컨테이너 화물 운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송화인이 화물을 계량하고 이제 달의 보호나 숫자를 쓴다는 것이죠. 어,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그대로 운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때 운송인은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내용물 및 포장의 상태를 일일이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하증권에 부지약관 또는 컨테이너 약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는 송하인이 적입하고 개수하였음, 즉, shipper's load and count, 또 송하인이 뭐를 적입하였다고 함, said by shipper t contain, 이런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송하인이 화물을 컨테이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어, 운송인으로서는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다. 어, 송하인이 뭐를 집어넣었다, 거기에 적입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책임 안 지겠다는 뜻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지 여권이 여기서 나온 이유는 크린 선화증권을 발행했는데 실제로는 컨테이너를 뜯어가지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니면 화자가 있는지 확인을 안 했다. 이런 이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이러한 문헌이 있다고 해도 파울 선화증권으로는 보지 않고 신용장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크린 선화증권으로 수리하게 됩니다. 이 실제로는 이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크린 선화증권으로 볼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은 어, 컨테이너 운송의 그 현장에서 실제 컨테이너를 개봉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 뭐 만약 할수있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장점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지 약관을 넣고 그대로 이 선화증권은 다른 외관상 하자만 없으면 그린 선화증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선적 이후에 화물이 훼손되었고 되었는데 이때도 그린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느냐? 이 선적 이후에 화물이 훼손에 대하여는 운송계약 위반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선적 당시에 화물의 이상이 없었다면 그린 선화증권을 발행해야 되고 어, 이렇게 해야만 불필요한 법률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선적 이후에 물건이 훼손됐을 때는 이미 선적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웅소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파울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울 빌어블레이딩 또는 폴스 빌어블레이딩 또는 더티 빌어블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이 선적된 화물 자체 포장, 수량, 하인, 외관상태 등의 이상이 있어서 어, 이러한 사실이 본선수령증의 사고적요란 즉 리마크란에 기재되고 그 내용이 선화증권에 의기 기재, 그대로 기재되어 발행된 선화증권입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에 리마크 란에 뭔가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어, 이 문제가 있다 해서 파울 브기 또는 어, 폴스비엘이라고 하고 또 어, 다른 말로는 이제 리마크 란에 뭔가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어, 지저분하다 하는 더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파울 선화증권의 발행 절차는 화물을 본선에 선적할 때 수량 부족, 파손, 포장 불량, 등, 불량 등의 이상이 발견되면, 어, 검수인을 통하여 화물을 검사한 1등 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본선 수령증의 사고 적용 안에 기재하고, 파울 본선 수령증, 파울 메이트 리시트를 송하인에게 발행하게 됩니다. 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파울 본선 수령증을 제출하는 운송인은 선화증권의 본선 수정증은 사고 조결을 그대로 옮겨서 적어서 화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 이제 화물 운송 선화증권을 가지고 매매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 실제 그 화물 선화증권을 그대로 발행해서 어, 이것을 운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운송인은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받는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화물을 수령할 때화물이나 포장의 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선화증권에 표시하여 운송인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어, 증거로 남기려고 하는데요. 이런 증거를 남기게 되면 결국은 이제 파울 비행이 되는 겁니다. 화물의 부족, 이상, 포장의 잘못 등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거나 수선하여 사실상 무사고 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 그린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어,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선하증권의 화물 사고에 대한 사고 적유가 기재되면 이는 파울선하증권이 되어 화원음 취결 시 은행에서 이를 어, 수리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실무상으로는 송화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적은 일종의 보상장 Let of Indemnity를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그린 선라증권을 교부받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 실무상으로는 파울 본선수령증이나 파울 부도수령증이 발행되는 단계에서 보상장이 제출되어 그린 선라증권으로 교체발행이 됩니다. 이 보상장은 문제가 된 화물로 인하여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해야할 경우에 보상장을 작성한 송하인이 이를 어, 다시 구상하겠다. 즉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을 얘기합니다. 이 파울 선하증권을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보상장을 받고 크린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선하증권 기재의 진실성에 반하는 탈법행위로서 법리적으로는 이것은 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판례상으로는 보상장의 효력을 어, 무효로 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회원 동맹도 있다고 합니다. 아, 보상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운송인은 증권 소진에 대하여는 증권의 기재 내용대로 운송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단지 제3자를 기망하기 위한 허위의 선화증권 발행행위가 아닌 한 보상장 발행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어,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는 보상장을 받고 그린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탈법행위에 불감으로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증권의 문헌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고요. 만약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표시대로 무사고 화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운송인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실상은 송하인을 상대로 보상장에 따른 부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보상장의 발행은 무역의 편의를 위해서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은이 목적지에 도착이 화물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선하증권을, 그린 선화증권을, 선화증권을 발행해 버리면 은 목적지에서 화물을 수령할 때 수하인이 이 이상인데 대해서 운송 과정에서 문제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린 선화증권과 비교해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선하증권 소진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운송인은 책임을 지게 되고 어, 여기에 대해서 보상장을 근거로 해서 어, 이런 이런 문제 생기면 은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했으니까 송화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어, 송화인은 보상장에 근거해서 어, 다시 그금액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 해상 사기의 경우에도 어, 이런 보상장을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어 있기 때문에 이 보상장도 반드시 그 송화인의 거래 은행에서 발행하는 보상장을 받는 것이 송화인 자신이 발행하는 보상장보다는 안전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운송인의 책임 구간에 따라서 선화증권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송인의 책임 구간에 따라서 먼저 그일관선화증권또 일관해상해상 일관선화증권 또 어, 일관해상, 해상일관선화증권, 복합운송증권, 음, 뭐, 로컬선화증권 음,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몇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먼저 일관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rough Bill of l a d i n g 운송구간 전체에 대해서 하나로 발행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광의로 보면 화물이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여러 명의 운송인이 개입하여 같은 종류 또는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을 교대로 사용하는 경우 즉 선박, 항공기, 기차 또는 트럭 등을 여러 가지로 배합을 해서 어, 운송는 해서 단계별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 경우에 발행되는 것인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초의 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대하여 이를 통합해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어, 일괄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어, 또 협의로는 1차 운송인 즉 원수인 운송인만 서명하고 2차 이후의 운송인은 각각 독립에서 자기 담당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2차 이후 운송인에 대해서 선하증권에서명한 1차 운송인은 송화인의운송주선인에 불과하고 2차 이후의 운송인과 연결 즉 계약체결 또는 사실상 화물인도 등으로서 임무가 완성하게 됩니다. 원수 운송인은 자기 구간만 책임을 지고 타 구간 운송인과 화주는 원수 운송인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운송 계약이 체결되는데요. 환적을 위해서 본선의 테클로부터, 테이클로부터 화물이 이동한 이후의 위험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다음 운송인에게 위험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그 강의로 보면은 이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서 원수 운송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에 대해서 어 하나로 이렇게 운송장을 발행하면 다 일관선화증권이라고 하는 반면에 어, 협의로 볼 때는 이제 그 1차 운송인 2차 운송인이 하나의 증권에 기재를 하지만 결국 각 구간별로 책임을 지는 것만 일관운송이라 한다. 일관운송선화증권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 물건 운송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을 기준으로 해상운송, 철도운송, 도로운송, 항공운송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일관운송이라는 것은 광의로는 하나의 운송에 여러 명의 운송인이 참여하고 동종의 운송수단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일관운송이라고 합니다. 전 구간의 운송이 동일한 운송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관운송을 단순 일관운송이라고 하고 여러 운송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관운송을 복합운송이라고 합니다. 자, 협의로는 복합 운송을 일관 운송의 개념에 포함하는 견해와는 달리 일관 운송을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단순 일관 운송만을 일컫는 견해가 어, 협의의 일관 운송입니다. 일관 운송은 반드시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운송의 실행도 각 구간별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운송인의 책임도 복합 운송의 경우처럼 한 운송인에게 집중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 화물의 환적이나 운송의 연결 등 운송 형식 자체에 관심을 둔다면 복합일관운송도 여기서 말하는 일관운송을 일부로 보는 것도 어, 잘못된 개념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어, 운송인 상호간의 관계를 보면 요이 일관선화증권과 관련된 각 운송인은 운송증권의 일관운송이 둘 이상의 운송인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계약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당의 운송인의 책임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취지의 어,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 참여 운송인 상호관 그리고 송화인 및 수화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따라서 다양한 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선화증권의 경우 당의 구간 운송인은 그의 구간에 대한 운임의 접속수속비용이 포함된 이른바 일관 운임 Thru 이트를 부과하고, 일관선화증권에는 환적항, 접속선명, c o 팅 n e c 및 접속운송인명, c o 팅캐리어 등이 각각 기재되게 됩니다. 어, 해상일관운송 즉, 오션 e a n Thru b e 이란 것은 물건 운송의 전 구간을 동일종류의 운송수단인 선박으로만 운송하지만, 원수운송인이 화물의 수령지로부터 인도지까지 운송하는 도중에 다른 연계해상 운송인을 자기의, 자기가 하도급 계약하여 운송을 완성할 때 어, 최초 운송을 인수한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을 책임지는 선화증권을 발행하는데 이러한 선화증권을 해상일관 선화증권 오션스루 비록 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어, 이러한 선화증권의 발행인은 자기의 운송구간은 물론이고 연계 운송인 즉 석세시브 오션 캐리어스에 의한 운송 구간 전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 선박이라는 동일 운송 수단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복합 운송과 다르고 복수의 운송인이 개입되어 있긴 하지만 선하증권을 발행한 원수 운송인이 모든 운송 구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어, 또 복합 운송인과 어,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또 일관선화증권 스루 비 a 블레이딩이란 것은 일반적으로는 선박과 철도, 트럭 또는 항구이든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계된 운송을 담당하는 복합운송, 즉 멀티모델 트랜스포트와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관운송에서 발행되는 그일한 선화증권을 스루 비 a 블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 유형으로는 사용되는 운송수단의 종류에 따라서 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구간 운송인의 책임 부담 범위에 따라서 또두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에, 복합운송증권은 이 Combined b i l l of Leading 또는 뭐 Combined Transport Document,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Intermodal Transport Document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어, 화물의 수령지에서 인도지까지 운송을 단일 운송인의 책임, 단일 운인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 뭐 선박과 철도, 선박과 자동차, 또 선박과 항공기, 철도 뭐 이런 식으로 어, 결합을 하여 일간 운송의 것을 약속한 복합 운송 계약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 증권을 얘기합니다. 이 선화증권과 마찬가지로 권난증권유가증권 증거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복합운송은 여기서 멀티모달트랜스포터라는 것은 해륙운송수단 즉 선박과 트럭, 선박과 기차 등을 결합하거나 해공운송수단, 선박과 항공기를 결합하거나 해공운송수단 즉 트럭과 항공기, 어, 육공운송수단, 트럭과 항공기, 기차와 항공기 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운송을 어, 모두 복합 운송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이 복합 운송의 증권에 대해서는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inter-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combined transport document. 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뭐, 결합이 되어 있다, 또는 복합, 복합적이다, 뭐, 이런 형태의 용어가 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해운 실무에 있어서는 자기가 운항하는 선박이 없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운송주선인, 즉, 플레이트 포워드가 사용하는 어, 복합 운송증권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어, 이 외에도 선사가 사용하는 복합 운송증권이 있고요. 어,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복합운송증권이 사용이 되는데 어, 대부분은 복합운송계약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양식을 구비하고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f 비아타 즉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은 어, 1992년 웅크타드 ICC 복합운송증권 규칙이 발효되면서 피아타 복합운송증권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을 됩니다. 여기에는 국제상업회의소 즉 ICC의 로고 사용을 허용을 받았고요. 피아타 정회원으로 가입된 회사는 피아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를 어,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복합운송증권은 복합운송을 어떻게 결합하든 복합운송을 인수하고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한 복합운송인이 그 화물의 수령지로부터 최종 인도지까지 책임을 질 것에 합의한 것을 말하고 화주는 복합운송인에게 여기에 따라서 화주는 복합운송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운송증권을 복합운송증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복합운송인은 귀책사유가 있는 하도급 운송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운송수단의 일부만을 보유하고 일부 구간에 대하여만 운송을 실제로 이행하고 다른 구간에 대하여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운송을 이행하는 선박회사나 항공회사는 물론이고 전혀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실제 운송행위를 이행하는 MVOCC도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어뭐 이러한 형태가 모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오늘날은 아주 규모가 큰 mvocc 들이 삼자운송 형태로 해서 어, 실제로는 그 국제운송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복합운송인의 역할이 매우 어, 강해졌다 중대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복합운송과 일관운송을 비교해 보면 일관운송은 동종운송수단 또는 이종운송수단의 조합이 모두 가능합니다. 운송구간별로 부분운송계약이 체결이 되고 일관운송은 분할책임체계, 즉 책임을 각 구간별로 나누어 놨다. 1차 운송인은 황화주의 단순한 운송대리인즉 운송주선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 복합운송은 이종운송수단과의 조합에 하는 것인데요. 이제 운송수단이 서로 다른 것끼리 모여졌다는 거죠 전 구간 단일 운송 계약이 체결되고 2차 이후의 운송인은 하도구 운송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운송 계약자가 전 구간에 대해서 화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 실제 운송을 했는 2차 이후 운송인과의 사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화주와의 관계에서는 단일 책임 체계를 주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구간별 이종책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차 운송인은 원수운송인이고 2차 이후의 운송인은 우리가 하도급 운송인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일반 운송을 어, 그 복합운송을 포함한 아주 넓은 의미에서 서로 운송수단이 같은 종류든 다른 종류든 연결된 것은 전부 일관 운송으로 보고 또 운송인이 책임을 단일로 보든 아니면 구간별로 별도로 각각의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하든 모두 일관운송으로 보는 이런 광의 개념이 있는 반면에 좁게 보면 은 단일 운송 책임체계로 가지 않고 구간별로 분할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을 일관운송으로 하고 복합운송은 전 구간에 대해서 최초 운송인이 책임을 모두 어, 안고 화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가는 것을 예, 복합운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광의로 보느냐, 협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일관운송은 그 개념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나 복합운송은 어떤 형태든 화주에 대해서는 원수운송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내부적인 이제 운송인 간에 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여기서 책임 체계는 원칙적으로 이제 단일한 책임 체계를 가져가면 좋지만 은 복합운송에 있어서도 해상운송에서 책임 자애는 면책이 있고 육상운송이나 어 육상운송이 책임 자애는 면책이 없다는 거죠. 또 항공운송도 나름대로의 책임 제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현재는 그 국제적인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각 구간별 책임 원칙은 다+ 다르다. 책임한도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는 다르지만 화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한 사람의 운송이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신용장 거래와 복합운송증권의 관계는 오늘날 개품운송 계약이 대부분 컨테이너 복합운송으로 이루어집니다. 운송증권도 선화증권을 대체하여 복합운송증권이 발행이 되는데요. 복합운송증권이 선화증권과 같이 무역거리에서 화 환담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은행에서도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1974년 3차 개정신용장 통일규칙부터 복합운송증권에 대한 조문을 신설해서 23조에 신설하고 있는데요. 그 복합운송증권도 어,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그린선화증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 1983년 제4차 개정 및 제1992년 어, 제5차 개정을 거치면서 신용장 거래에서 어, 수리 가능한 운송증권으로 확실히 인정이 되고 있고요. 신용장에서 복합운송증권을 요구하거나 아, 단순히 복합운송을 허용하면서 어, 복합운송증권의 형식이나 그 발행인을 명시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은행은 복합운송증권을 수리해야 합니다. 어, 피아타는 1926년 3월 31일 비엔나에서 16개국 운송주선인협회가 주도해서 창설된 단체인데요. 우리나라는 1977년 9월 당시 해상운송주선업협회 즉 KIPA가 LA에서 개최된 제15차 연례회의에서 정형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어, 스위스 주리히에 본부를 두고 있고 130개국의 3만 5천여 운송주선인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은 각국의 운송주선인단체에 하나며 주회원은 개개운송주선인 및 관세사 등이 가입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어, 이 피아타에서 발행하는 피아타 컨바인드 트랜스포트 빌드업 레이딩은 1992년 웅크타다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을 수용해서 국제복합운송주선인협회가 제정한 복합운송선화증권입니다. 신용장에서 해상선화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비아타 FBL은 복합운송선화증권이지만 그 기재 내용이 UCP500제26조 요건을 충족하면 해상선화증권으로서 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로컬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컬 비어블레이딩 또는 도메스틱 비어블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인천, 울산에서 포항 등과 같이 화물의 선적함과 목적항이 모두 같은 국가 안에서 운송이 이루어지는 국내 해상 운송 시 발행되는 선화증권입니다. 일반 무역거래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필리핀과 같은 많은 섬으로 구성된 나라에서는 국내 선화증권에 의해 다른 섬의 항구까지 운송되고 그곳에서 다시 다른 모선에 환적되는 로컬 선화증권이 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일관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는 연계운송인 또는 하도국 운소인이원수운송인에게 발행하는 선화증권도 어, 로컬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컬선화증권입니다. 이 로컬선화증권을 로컬 발행하는 목적은 중간운송인의 존재를 어,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사고 발생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등인데요즉 어, 일반운송이나 복합운송의 어, 일부, 일부 구간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화증권으로서 거의 유통불가 선화증권입니다 내륙운송에 사용되는 철도화물상환증이나 내수로 선화증권 등을 로컬 선화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일반 선화증권이 발행되었을 때도 그 환적되는 일부 구간 국내에서 운송될 때 이런 로컬 선화증권이 발행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해상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션빌어블레이딩 또는 마린빌어블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두개 이상의 국가간의 항구와 항구간의 화물 을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만으로 운송할 때 발행하는 선화증권입니다 송하인의 창고에서 선적항까지 및양주항으로부터 수하인의 창고 등 내륙의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은 화주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운송인은 단지 해상 구간의 운송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됩니다. 자, 이상 그 제20 강을 통해서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크린 선화증권과 파울 선화증권인데요. 크린 선화증권과 파울 선화증권을 서로 비교해서 설명해 봅시다. 그 다음은 파울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이를 보상장을 통하여 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법리적으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제 29강 강의에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 여기서 29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